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듣는 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6월 3일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삼중적 지식에 대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복된 인생이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 대해서, 둘째는 그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에 대해서. 이세 가지 지식을 삼중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와 일치하고, 또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인격이 가진 특징과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삼중적 지식의 첫째가 바로 인간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요리문답세 번째 질문은 그 인간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영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병들고 고생하고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여기에 우리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제 3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성경이 내가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자꾸만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마음이 상하고 용기를 잃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끔은 이 성경책을 던져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왜 자꾸 나를 표명하는가 예전에는 교회에 가시면 자주 사람들이 저더러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마구 화를 내기도 하시고 그게 싫어서 자꾸 교회를 빼먹기도 했지요. 비슷한 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상황과 처지 그리고 본질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것을 따르기를 종용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성경을 던져 버릴 건지 그래서 이 요리 문답은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고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문답에서 성경은 우리가 복된 인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미 홍해를 건너온 자들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답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했지요. 이제 오늘 세 번째 문답은 복된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첫걸음을 떼게 되었는데 이세 번째 문답이라는 도전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을 건지 아닌지.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 500년 전 사람이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노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제3사용이라고요. 율법에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를 그가 특히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규칙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에는 세 가지 사용, 사용법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고, 또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일단 구약 성경을 펼쳐보시면 은 대충 아무데나 펼쳐도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나오는데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지요. 바로 율법이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과 또그 죄와 비참함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바르고 참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증명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답은 여러분이 믿고 깨닫느냐 아니면 안 믿고 다른 길을 찾느냐를 가려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이 문답을 읽을 때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성령을 믿고 복된 길을 가고 또 누군가는 불신 가운데 이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답, 이 문답 위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고 비참, 비참한 그러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지식 또한 이러한 지식에 바탕한 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습에서 회복된 복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